차들입니다. <웃음> 음, 어떻게, 어, 아침 잘 잤나 모르겠네요. 어, 지금 시간은 아직 8시가 좀안 됐어요. 아, 어, 일 어, 아침, 아, 어, 일곱시, 어, 49분입니다. 아, <웃음> 어, 오늘은, 이 차들이, 그 아는, 그, 그 보살이, 그, 김치 가져가라고 저번에도 동재민을 가져왔는데 김치를 또 가져가라고 아, 가지고 온다고 가지고 온다고 그래서 처들이 아, 저번에도 동재민씨가 가져왔는데 또뭐 가지고 온다고 해서 아이고 그냥 아, 미안해서 천들이 어, 가져가려고 한다고 했어요 했더니 어, 같이 점심이나 먹자고 그래서 <웃음> 오전 아침 안 먹고 아침 견점심에 먹으려고 하니까 어, 좀 서둘러서 좀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거의 갔다가 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어, 이천일이 오늘도 영상을 올리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웃음> 시간이 안 맞을 것 같아서. 조금 전에, 그, 전환, 실력 입전에 인사를 끝내고, 에, 영상 찍어서 마무리하고, 에, 그러려고 이제 오늘 아침부터 좀 서두르는 중입니다. 커피 한잔 하세요. 오늘은 양력으로는 10, 에, 11월 25일. 음력으로는 11월 2일 이 모일입니다. 이 모일. 임오일. <웃음> 어 전일이 전일 저번에 윤석열이 윤석열, 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이유, 응? 대통령이 된 이유 그거를 여러분들한데 어, 설명을 해준 적이 있어요. 저번에, 저번에. 오늘은 <웃음> 그 참. 그 말만은 그 천공, 천공, 천공하고 또 뭐가 있었죠? 건진, 권진. 천공하고 건진 법사가 있었어요. 아 그들의 얘기를 조금만 해볼까 합니다. 천일은 원래 그런 사람들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 그래서 오히려 음. 천일 제자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그 그네들 얘기를 하면은 야 조용해 개시 못 하겠어 요왜 천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아, 답도 안 나오니까 천일 기준에서 봤을 때는 아니야 응? 그래서. 음. 그 어느 제자가 그러더구만 그뭐야 그 천공 천공 그 양반이 뭐 산에서 뭐 낙엽 뭐 쓰레기 줬다가 도통했다고 한다고 나참 <웃음> 여쭤드리겠어요 야 너도 그 산에 그 쓰레기 좀 주워봐라 그러면 도통하나 <웃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우리 그, 저기, 그, 정말로 제대로 된, 응? 제대로 된 도인, 응? 제대로 된 무속인, 이런 사람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천일이 바라건대. 어? 그 사이비교주 같고, 그 헛소리하고, 그 둥그름 잡는 어? 뭐 그런 얘기 안 하고 정말로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에도 이천일이 몇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분류 그런 과에서는 그홍의학당의그 윤호식이 어? 홍의학당 원장 어. 그 양반은 이 천일이 진짜 학자로서 인정을 해줘요. 풍부한 지식과, 막 이런 거. 그 양반이 많은 경험이나 이런 건 없겠지, 뭐, 풍부한 지식, 학식. 응? 그리고 그 어느 이념에도 안 치우치지 않고. 그렇다고 뭐이 천일이 그 홍의학당 그 회원이 아니에요. 아니야. 그 양반 같은 경우는 천일이 정말로 그 학자로서 존중을 해줘요 어, 존경할 정도야 음, 그 양반은 여러분들 다른 유튜브 영상은 몰라도 혹여라도 그런 개념있다가 하면 홍의학당 들까 보세요 어? 그 양반 진짜 초창기에는 조그만한 어디 강당 뭐요 좀 사무실이 보여요 뒤에 백보드 하나 놓고 마이크 열심히 붙잡고 그렇게 강의하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살림이 펴가지고 뭐요? 저번 대통령 선거인가? 이번 말고 그때는 대통령 후보로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천일이 그때도 그랬어요 아이고 이 양반아 그냥 학자로 살아 <웃음> 무슨 대통령이야 하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나올지도 안 나왔대 응? 잘한 거지 홍익인간의 이념이 옆으로 세면 안 되는데 <웃음> 자, 이내 뜨거. 음, 자, 이이이 아, 이, 이 천일, 천일과 천공 좀 비슷한 것 같죠? 이름은 이름은 비슷하죠. 하지만 본류, 볼류, 본류와 원적기는 확실히 달라요. 그 양반이랑은 이천일랑고 꽉가 달라. 꽉가 달라. 음, 야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 얘기에 들어가 해보자고요. 자, 음. 아, 윤 대통령이, 아, 맞아요. 그, 저기, 누구야요 그, MBC. 요즘 MBC랑, 그, 저, 대통령실이랑, 어? 정부랑. 막, 이게, 예, 쌈박질이 치열해요, 이? 잘했니, 못했니, 언론 탄압이니, 시랄이니, 예의를 갖춰라. 어? 뭐, 이렇게 막 난리도 아니죠, 응. 어. 가짜이스다 어? 막, 이래가지고. 아, 그런 저런 논란을 떠나가지고, 그, 얼마 전에 또휴원찬께도 유튜브 찍고 보다 보니까, MBC에서 방송한 그, 저, 저, 저, 저저 저저 뭐야, 천공. 천공 뭐 누구인가, 뭐 그런 식의 제목이었나, 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길래, 뭐 짧은 영상에 잠깐 봤어요. 봤어. 근데 그 옛날에 천공이 그 유튜브를, 이 천일도 유튜브를 하고 보니까, 그 옛날에 이 천일이 그 천공 유튜브를 한 번인가, 보다가 말 같지도 않아 가지고 보다 말고 특집을 집어넣고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안 봤어요 어? 한 번도 안 봤어 그 다음부터 그랬는데 이번에 윤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나오면서 뭐 천국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 양반이 뭐야 내또 나중에 보니까 사진 나오는 거 보니까 천일이 확 밀어버렸던 그, 그 양반이 더라고요 그냥 아이고 그래서 참 어, 그 양반이 그렇게 연기했구나 하고 알았는데, 어, MBC 그 방송 내용을 보니까 그 이, 어, 김건희 여사가 어, 일단 먼저 알았던 것 같고, 응? 김건희 여사가 나중에 윤 대통령이 그 와이프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또 알았던 것 같고, 그렇게 진행이 된것 같더라고요. 그 젊은 그 양반 나이가 그, 58년 개띠. 우리말로. 그 MBC 주장이에요. 만나들이나도 몰라. MBC가 다 조사했대. 그 나오는데, 58년 개띠. 무술생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술생. 무술생이 말이 젊죠. 음, 아주 젊어요. 58년 개띠는 뭐지. 한참이지, 뭐. 음. 아, 뭐, 정, 아, 맞다. 정법 강의? 뭐, 정법 뭐, 어쩌고저쩌 어쩌고 어쩌고. 그렇게라도 하더구만. 그것도 타이틀 얼마 전에 바꿨대요. 뭐, 그 얘기 나오대. 예전에는 뭐 무슨 모임이었는데, 그래야 그런 식으로 바꿨다고. 그 옛날에는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천공이, 천공이 잘했든, 못했든, 잘났든, 못났든, 그걸 떠나서, 옛날 김여사가 천공 강의와 천공 이야기에 빠지고, 공감, 공감을 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서 이 지경까지 왔을 지연정 이제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천공과 당연히 거리를 둬야 돼요. 거리를 둬야 돼. 천공이랑 또한, 천공 역시도 자기 역할은 거기까지다. 하고, 거리를 둬야 돼요. 본인 스스로도. 그래야 그래야 윤 대통령도 살고 천공 본인도 살아요. 본인도 살아. 그 MBC에서는 천공 자체가 정치인과 연예인들한테 줄을 대려고 많이 했다. 섭외해서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아래 직원들한테 많이 얘기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논제를 끌고 가더구만 그게 맞든 틀리든 그게 맞든 틀리든 자기 스스로가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유명인들과 어떤 교류나 관계 이런 거를 유지하고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치고 이 천일이 봤을 때 실속인 사람 없어요 없어 이천일에 봤을 때 응? 본인이 전에 다른 영상에도 많이 그래서 진짜 제아의 제아의 고수들 많아요 많아 하지만 이천일 역시도 뭐 그냥 후지 이천일은 정치인 쳐다보 쳐다도 안 봐요 안봐 유명인 쳐도 안 봐요 필요가 없거든. 이 천일이 도를 닦고 공부하고 신령님 모시고 하는데 그들이 뭐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뭐냐면은 천일이 이속이 속을 생각하는 거예요. 천일의 이속 개인적인 이득 그런 걸 생각하지 않는데 그들이 뭐 필요해? 내가 덩달아 유명해지거나 과시 유세 떨려 이게 있단 말이죠 자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나라에 구군을 짊어지기 전까지는 개인이니까 괜히 어디 가서 뭐 구술을 하든 점을 보든 뭐를 하든 뭔 상관 있어 응?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한 나라를 책임지고 가는, 응? 음?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김여사는 뭐예요? 그 대통령과 한 이불 속에서 자는 그런 분이란 말이죠. 이제는, 이제는 거리를 둬야 돼요. 거리를. 서로. 언제까지? 임기 끝날 때까지. 임기 끝날 때까지. 그게, 윤 대통령이 한 나라를 책임지고 끌고 갈수 있는 리더로서의 어떤 위치고 천공 역시도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딱 물러나줘야만이 정말로 우리나라를 성공한 모델로 끌고 간, 제도화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 게 해야 돼. 그러 안 하면 안 돼. 저번 편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이유, 거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공정과 정의, 법치. 어? 그 토대를 바로 세우면 돼요. 그게 역할이거든. 응? 그 있죠. 내내 그 하던 말 맞잖아요. 법대로. 법대로. 법대로 하면 돼요. 법대로. 응? 그렇게 살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 불나방 같은 그런 존재들은 자꾸 그런 끈을 연결해 가지고 끌고 가려고 그래요. 끌고 가려고 그래. 그게 지가 살아가는 목적이니까. 응? 그게 한동안 그 건진법사 이 양반도 그 뉴스에 등장하기를 뭐뭐 뭐 어디 뭐가 뭐, 뭐 하지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 해가지고 한동안 뉴스 나가더니 조용하대 그 기자들이나 언론 매체 이런 데서 그 사람들 가만히 두고 보겠어요 안 본다니까 아주 24시간 어디서 감시하던지 쫓아다닐 거야 뭔일인나 해가지고 왜 그 옛날 세종대왕 때도 세종대왕 때어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장영실 영, 영화도 나왔잖아 그죠 얼마나 그 장영실을 노비에서 면천 노비를 면해 주는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난리였어 아니 대합니다뭐 어쩌고 저쩌고 지랄 그렇듯이 어느 시절이나 어느 시절이나 그 우리나라 최고의 성군이라는 세종대왕 시절에도 그랬다니까 그 반대파들과 이유를 대는 그러한 저기들은 다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 100%라는 건 없단 말이에요 100%가 어디 있어 그랬을 때 리더십을 가지고 추진력을 가지고 목적을 달성하려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도 정치들 많이 쓰잖아 읍참마석. 응? 읍참마석. <웃음> 참. 그 읍참마석 읍참마석 참그 단어또던 뭘로 주제로 찾아봐요 어. 크, 읍참마석의 심정으로 결단을 내렸네 뭐 이런다고 자, 음. 중요한 거는 윤 대통령이 성공하는 거 어? 대통령으로서 성공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응? 그거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하늘의 뜻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100년 200년 300년 그러한 리더 국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 기회를 이루냐 못 이루느냐 그 차이예요 그거 윤석열의 윤도, 성공 그거, 아, 뭐, 대부분 또, 성공한 대통령. 그냥 개인적인 입장에서 본 거고. 그게 나라에, 그러니까, 국군이 달린 거예요, 구군. 국군이 달린 거예요. 요즘 또, 동투. 동투라고 해서 겨울동 자예요. 동투라고 해서 민주노총이 그 뭐가 좀 난리 났잖아, 지금 막. 그. 화물연대부터 해가지고 뭐 공공노조 뭐 어쩌고저쩌고 난리났었막 오늘 보니까 또뭐야 또. 학교 그그 그 뭐야 급식 그거 대 요즘 뭐 대보 안 하는 게 이상한 이상한 이상한 지경이 이르렀다고 막 상황이 몰려가지고 그들은 그들 저기가 있는 거예요 원하는 게 있으니까 투쟁을 하겠다고 대, 저기 그 뭐야 시위하고 대모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잖아 그럼 나라는 어떻게 나란 나라대로 나라를 끌고 가야 되잖아 그죠? 그럼 죠그 서로 상충해 이제 안 맞아 부딪혀 그럼 어떻게 하겠어 타협을 보다가 안 되면 어떻게 법대로 가는 거예요 법대로 법대로 하는 거야 데모하는 분들 농성 하는 분들도 법대로 하고 응? 사용자도 법대로 하고 나라도 법대로 하고 법. 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농담 왔어. 막, 막 싸우고 장난치다가 뭐라고 하잖아. 그래요, 법대로 해. 뭐, 이런 얘기 하죠. 많이 하죠. 법대로 하면 돼요. 어쨌든, 악법도 법이니까 그냥 법대로 하면 돼. 여저껏, 그, 그, 정치하는 인간들이 법대로 안 해서 그래요. 법대로 안 해서 그래. 응? 그냥, 그냥, 그냥 살살 달고 왜, 자기 정권 유지 차원에서 응? 표 계산을 하거든 표 계산을 해 자기 당리당략의 유불리를 계산하다 보니까 법대를 못한 거예요 법대를 안해 응? 옛날에 천일이 그 홍진표 홍진표 이 양반을 좋아했어요 이 양반을 좋아했어 홍진표를 왜 좋아했냐? 홍준표 인간이 좋아해 좋아했냐? 아니야. 이저 천일은 정치 안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때 당시 그 선거할 때왜 홍준표를 왜 좋아했냐? 다른 거 아니었어. 홍준표가 내건 네, 네 공약 중에 사형수 사형수선 사형 다시 평한다 했거든. 그것 때문에. 그거딱 하나 그것 때문에. 사형수 왜왜왜왜내 뜨고 있냐고? 응? 억울하게 증거도 옛날에는 군사정권 시절에는 억울하게 사형수가 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요즘은 억울하게 사형수 되는 경우 없잖아. 다 물증 증거 정확하게 그런 시대잖아. 이 천일이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법치를 세우는. 법치를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법이 살아있다는 거 어? 법이 살아있다는 거 사형수를 사형시키려니까 외국인권단체나 우리나라 뭐 사형제 도 폐지하자 뭐 이래가지고 막 구독이 무서워 잘못당 거냐고 일본 사형집행을 언제가했다고 어디서 한번 나왔어요 사형집행해 일본도 미국 해요 주마다 다르겠지만 한다니까 그게 그게 통치자 통치자로서는 그러나 나름대로의 어떤 강한 응? 리더십이 필요하고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다시 원래대로 들어와서 천공이 됐든 건진이 됐든 누가 됐든 응? 그 전까지의 인연은 자기가 대통령이 됨으로 해서 딱 거기까지 하고, 마찬가지로 자기가 옆에서 도움을 줬던 지랄을 했던 이랬으면 이제는 어떻게, 스스로가 거기 딱 멈추고, 나중에, 5년 후에 다시 해주게 하라고. 그리고 본인들이 뭐 윤대통령 그 성공하길 바라고 밀어서 대통령 이딱 그런 자부심 이 있으면은, 날마다 전환에 초기급 빌어줘 그러면 되잖아. 응? 그럼 되잖아. 그게 그게 그게 윤 대통령도 성공해 살고 천공이 됐든 건진이 됐든 누가 됐든 그 주변의 인물들 또한 살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게 아니면, 응? 그, 오, 오른 제자, 오른 도인, 이걸 떠나서, 그걸 떠나서, 오른 도인이나 오른 제자, 아닌 제자, 이걸 떠나서, 가부를 떠나서, 하늘의 뜻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결국은 자기 운명을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자기 운명을 아셨죠?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만 암튼 이 천일은 천공이나 뭐 건진이나 이런 양반들 별로 진짜 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 양반들은 응? 물론 그 양반들도 천을 볼일 없겠지 응? 왜 서로 과가 다르니까 과가 다르니까 가는 길이 달라요 가는 길이 달라. 아셨죠? 오늘 금요일이에요. 응? 금요일. 아, 오후에는 저쪽에 비도 온다고 하더구만. 음, 뭐, 비 조금인데요, 조금 온대요, 응? 조금. 어쨌든, 아, 모두 잘 보내시고, 각자, 각자 자기 역할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있어. 주어진, 주어진 운명과 사명대로, 충실히 하면 돼요 충실히. 그래서 이전널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이 좋고 싫고 이걸 떠나서, 어 떠나서 이뭐 좋고 싫다. 어쨌나 윤나윤 윤석열이 윤자도 몰랐다고 옛날에 뭐 저기 뭐 박근혜 대통령 그거 뭐 수사할 때 일단 몰랐다니까 아, 수사 하는 면 하는가 보다 특검 하는가 보다 그러지 나는 걔네 누구인지도 몰랐어. 알고 봤더니, 뭐, 팀장이 뭐라고, 뭐라고 했다고 하더구만. 난그 정도로 관심이 없어요. 어? 근데, 좋아하고 떠, 그러니까 윤, 윤 대통령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걸 떠나서 여하튼 이 천이 바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손으로서, 자손으로서 이 토대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어? 공정과 정의, 법치. 이것을. 이 바람, 이 바람 때문에 오늘도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편에 윤대통령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할 게 있는데, 윤대통령과 이제 김건희 여사, 고관계. 그 그걸 한번 이 천일이 한번 얘기해 줄게요. 이제 윤대통령 것은 그것까지만 천일이 얘기해도 될것 같아요. 응? 그것까지는. 기왕 얘기를 안 했으면 몰라도 이 얘기를 했으니까. 아셨죠? 좋은 날 보내시고, 여기까지입니다. 또한무나